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저기 남쪽 나라 내 고향 그쪽 따뜻한 곳에서 올라온 예쁜 아이들입니다 어, 이쪽이 오면 요이 흑장미 얼굴 엄청 맞춰요 이게 몇두지? 팔뚱가 이거는 요수에 사시는 우리 꽃님 TV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고요. 또 이쪽에 여기는 벤바딘스랑 수연은 우리 미르스 가드님이 보내주신 거랍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조그만 것들 좀 보내주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키우다가 다 사라진 애들이라서 더 반가워요. 까라솔 이거 엄청 이쁘게 키우다가 <웃음> 가버렸다고 엄청 속상했거든요. 제가 까라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우주목은요. 제가 어디 꼭 하나 다시 사오려고 했어요. 이거 아주 빨갛게 제가 물들어서까지 키웠는데 다시 도전할게요. 음또 여기 엘콘 철아 와우 귀여운 것들. 융동자금, 웅동자금 그리고 이거는 서울엔. 와, 이거 서울엔 크네요. 보시죠. 그리고 이거 너무 이쁘게 물든 염자 미니 염자. 어쩜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블랙 타이거. 어, 까망인가 봐요, 까망이. 까마귀. 이거는 뭐지? 아, 레이디스핑거. 와, 색깔 너무 예쁘죠. 얼굴 똑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왁스 아 환스. 한스 한스 한스 한스 한스 이런걸 진짜 처음 키워봐요 한스 한스에 본니 이렇게 말은 들었는데 한스라는 애는 처음 키워봐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그 꽃피는 염자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뚝뚝뚝 짜, 따가지고 이렇게 목대 있는 걸로 꼬지하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어 이거 이름을 잘 몰라요. 이름표가 없어졌어. 이름표가 없어졌으니 이제 찾아볼게요. 다음에 사장님한테 전화, 사진 찍어서 다시 물어볼게요. 아이고 강조순이다. 육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냥 제 채널에 오셔갖고 이거. 다육이가 다 얼었네요. 냉해를 입었네요. 제가 그냥 조금 더 챙겨 보낼게요. 이러더니 선물과 함께 슝이 선물까지 날라왔습니다. 우리 꽃님TV님과 미르스가드님 마리마미 잘 키울게요. 고운 마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